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네 오늘은 지즐이 간단하게 제 근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에서 제가 다음달 중순 그러니까 11월 중순이죠 그때쯤에 사무실을 이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몇가지 집기는 좀 정리 처분도 하고 어, 뭐 확장 이사에요 나름 그래가지고 제가 좀더 공작활동에 좀더 치중할 수있 환경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달 중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동안 또뭐 영상을 하나도 안올리겠다 뭐 이런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사하기 직전까지 여기서 어 양질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넷플라잉 베어에서 토네이도라는 어 제품이에요 꽤큰 사이즈인데 300, 400, 500이었나? 어,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첨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억이 잘 안나서 자이 친구같은 경우는 내 조립 난이도가 솔직히 초급자?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친구인데요 이거 조립하면서도 영상을 찍기는 찍었어요 근데 이걸 아, 업로드를 해야되나? 약간 딜레마에 빠지긴 했는데 제트축에 관련돼가지고뭐 나쁘진 않아요 어, 아무쪼록뭐 출력물은 사진은 제가 나중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딱히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이쪽에 뭐 커다란 선반이 하나 보이죠?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거 보면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가끔 영, 마음이 편해지는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 거친... 어, 어딨죠? 어 있다... 네 거친 표면에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같은 거를 싹 깎아가지고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만드는 뭐 이런 기능도 있었죠? 마음이 편해지는 영상 자 아무쪼록 저 이런 범용 선반 같은 것도 활용해 가지고 많은 영상 좀 찍고 싶어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제 손에 안 맞습니다 너무 커다랗고 묵직하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유틸리티 성이 있고 좀 타이니 조금 작은 친구로 한번 레벨업 하려고 이 친구는 좀 처분하게 됐어요 사무실 이사한 데도 좀 힘들고 요 그리고 이 친구는 2030 사이즈의 레이저 커팅 과신 입니다 되게 째깐한고 가지고 다닐 수는 있어 가지고 제가 뭐 수업이라든가 이런 행사 같은데 한 번씩 가져가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지질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일반 메이커로 한 번씩 행사를 참여하게 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영상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 사슴 닮았다 하더라고요 물감 튕게 저도 보고 오, 진짜 사슴 닮았다고 많이 생각 들었는데 <웃음> 아무쪼록 제가 어 네, 너무 영상이 뜸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계속 근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 가볍게 네, 가벼운 영상으로도 자주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지금 영상 보면서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쭉 적어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벽 쪽에 있는 게다 저기로 짱박아는데요 너무 잡동사니 같죠 정리 한번 해야 되는데 난리 났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까지 항상 건강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실제 방패랑 똑같은 느낌으로 뒷면도 이런 식으로 멜빵 같은 것도 다 만들고 할 예정인데요 어, 영상이 다 마무리되면 당연히 빨리 재미있게 즐겁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것도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택이 진짜 장난 이에요 무슨 비브라는 것 같아요 v i b r a t i you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지리였습니다